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. 마음으로 태우소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i n g t 아멘